우선은 지금 외부 여과기도 작동을 해 놓은 상태인데 생각보다 소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입니다 요번에 외부 여과기를 통해서 35큐브를 세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외부 여과기 단점 중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유막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막 제거기를 따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막 제거기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 이제 오버플로우를 하나 자작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포맥스로 제가 이제 그 재단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받았고요. 얘를 가지고 조립을 해서 오버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재단을 해서 이 비용 자체는 3천 원밖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저렴한 편이니까. 직접 진행을 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본드는 보통 제가 사도를 붙일 때록타이트401 본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번에다 떨어져서 지코맷으로 하나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지코맷은 록타이트401 본드랑 가격대는 동일한데 얘가 용량이 좀더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저렴한 편이니까 얘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붙여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5로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5 곱하기 5에다가 이렇게 쭉 이제 오버플로를 만들겠죠? 그 안에 이제 그 외부 여과기 입수를 시켜놓고 그럼 여기서 빨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수면에 있는 이제 유막 같은 경우에 다 넘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이제 외부 여과기로 빨아들이게끔 하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버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이 안에 이렇게 하나 더 덧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덧대면은 좋은 점 하나가 이제 물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에 구멍을 하나 뚫고 여기 틈이 있으면은 이 틈에만큼도 물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하단에 있는 슬러지도 같이 제거하기가 되게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거를 이렇게 두 개를 해서 한쪽도 빨려 들어가고 이쪽에서도 또 하나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일단 재단 신청을 했고요 일단 얘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구멍은 뭐 나중에 뚫으셔도 되고요 지금 뚫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좀 붙이다가 잘못 붙였는데 여기가 조금 삐뚤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테이프로 밀봉을 해서 뭘안새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붙이기 전에 이 안쪽도 테이프로 쭉쭉 한번 밀봉을해 볼게요 테이프는 방수 테이프를 제가 따로 예전에 샀었어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를 붙일 용도로 샀는데, 이거는 그 예전에 미국 광고에서 막그 물통에 딱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테이프입니다. The Super Strong Waterproof Tape! 일단 오버플로우는 대략 다 만들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멍 두개 여기도 하나 뚫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뚫은 걸로 위로 쭉 빨려 들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안에도 이제 칸 하나 더 있어요 각각 그래서 저 사이로 이 사이로 이제 물이 쭉올라서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오버플로우 쪽은 제가 지금 보시면 은 그냥 빗살로 안하고 통으로 뚫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그 괜히 빗살로 했다가 외부 여과기랑 그 입수랑 출수 그 유속이 너무 빠르면은 얘가 다 받아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략 이렇게 해놓고 너무 세지면은 얘도 이제 잘라버릴 겁니다. 네. 그래서 한쪽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양쪽으로 이 물이 통과할 수 있게끔 일단 해놨고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한번 방수 테이프로 쭉 한번 두르고 얘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외부 여과기를 이제 댓글로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외부 여과기를 제가 이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제 가장 많이 구매를 하고 그리고 추천을 해주시는 걸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거는 익히 알고 계신 aim이고요 일단 클래식 250이라고 적혀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2213으로 이제 많이 불리게 되고 있죠 일단은 저도 감수 때는 이런 비싼 외부 역할이 사용은도 안 했고, 사실 그때 그냥 아마존 싸구려 쓰다가, 본의 아니게 해수에서 지금 이거를 사용하게 됐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처음 써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도 보통 그 유튜브에서 하시듯이, 저도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용설명서 있고, 사실 저는 AI 하면은 이 녹색 호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이 녹색 호수가 담수에는 어울리긴 하는데 해수에서는 뭐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는잘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네 아무튼 뭐이런게 있네요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본체니까 자, 본체인데, 일단은 제조 연원을 연어리를 보면 19년도 건가요, 이게? 아니면은 어떤 걸 봐야 되죠? 네, 아무튼, 뭐, 시리즈도 보면 19년도인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안에, 그 다음에 또이 뭐 아, 여기도 네 군데가 있네요, 이 여는 게. 아, 모터가 여기 있군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는 아, 대략 이제 어떤 구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안에는 지금 보니까 뭐여과소문 같은 게좀 있네요. 스펀지랑 그건 뭐다 필요 없으니까, 혹은 그냥 이 중에 몇 개만 쓰고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여는거죠? 그냥 꼼을 좀 열리나? 역시 모를 때는 설명서가 최고죠 어, 아얘로 그냥 여나 보네요 아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군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약간 그 활성탄 스펀지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필요가 없고요 역시 여과솜도잘안 쓰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고 얘네도 사실은 쓸 리는 없어요 폐수에서는 어차피 있어봤자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아,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은 저는 여기다가 뭐 일단 이거 그냥 하나 정도는 넣게요 하나 정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과제를 넣을 예정입니다 여과제는 기존에 썼던 그 네모난 맥스펙트 이제 여과제를 하나만 넣을게요 하나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비운 상태로 이 상태로 쓰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여과제가 사이즈가 좀 크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딱 눕혀서 안 들어갑니다 근데 뭐 상관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이 위에 뭔가 더 쌓으면 모르겠는데 제 꼴랑이가 하나만 넣을 거라서 그냥 이렇게 놓고 이제 여과기를 세팅을 할게요. 세팅은 얼추 다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만든 이제 내부 배면, 나름 오버플로우죠? 오버플로우 안에 이제 입수구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옆에 출수구를 설치 했습니다. 출수구는 일단은 레인바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수류가 이제 이렇게 계속 돌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게 다 끝나면은 이제 이쪽이나 아니면 끝에서 수른무터를 하나 더 보강을 해서 위로 쏘아 올리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스키머를 달았는데 지난번에는 제스트 a 이제 MGM3 스키머를 달았는데요 요번에는 아쿠아 엑셀 스키머를 달았습니다 아쿠아 엑셀이 조금 더 이제 저렴한 편이긴 한데 뭐 사용은 아직 안해봤지만 뭐 MGM3랑 뭐큰 차이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MGM3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모터 자체도 얘는 이제 BT-10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NGM3는 시세 모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세가 좀더낮겠죠 그래서 일단은 물을 채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과기도 이제 가동을 해볼게요. 물은 지금 일단 다 채웠고요. 그 다음에 수류모터도 하나 장착을 했습니다. 수류모터는 SWE, 이제 제바우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직 소금은 타진 않아서 일단은 스키머는 가동은 안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 수온을 어느 정도 이제 맞춰놓으면 그 뒤에 이제 소금을 타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외부 여과기도 작동을 해놓은 상태인데 생각보다 소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인바를 이제 세로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서 지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류모터는 일단은 바닥으로 향하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금 넣게 되면은 금방 녹아야 되니까 바닥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락을 다시 새로 세팅을 할거예요 지난번에 락스로 담가 놓은 이제 락은 다시 소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 어항에 비해서 지금 뭐 오른쪽에 있는 이제 오버플로우나 아니면 히터 아니면 스키머 쪽 이런 데가 되게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락을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리면서 왼쪽에도 이제 락을 이제 배치를 해서 저 스키머에 있는 모터리들위모터를좀 보터, 가리는 형태로 하면은 좀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락도 이제 세팅을 하고 어 이제 소킹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은 넣도록 할게요 락은 지난번에 되게 뭔가 지저분하게 많이 있었는데 역시 락스에 하루 이틀 담가 놓으니까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여, 이거는 지금 로딩물인데 로딩물은 지금 하루에 한번씩 지금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소킹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락을 다시 한번 붙여서 소킹 한두 번한 다음에 넣도록 할게요 네, 이번 편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물잡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생물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